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여행과 관련된 여행사와 여행사는 물론이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던 기념품 가게와 호텔 그리고 관광지역의 마사지 업소 및 식당들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마스크, 체온계, 고글 등 한쪽에서는 매출이 증가한 회사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러한 어려운 시국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많은 사람들도 등장하였죠. 오토바이 공화국인 베트남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탈때 매연도 매연이지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기에 마스크 생산과 판매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호황을 누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설이 지난 시점부터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의 교민 단톡방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마스크 생산 공장을 찾는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있지도 않은 유령회사 홈페이지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놓고 먹튀를 하는 사짜들도 많이 발생하였죠. 지금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마스크의 가격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기에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 또한 거의 사라진 편이지만 이제는 베트남 입국이 안 되는 틈을 노려 다른 사기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3월 4일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3월 6일 비엣젯항공을 마지막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의 직항항공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 제3국을 경유하여 오는 한국 사람들과 그때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였던 30개국에서 출발하거나 혹은 경유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14일간 격리 조치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 후로 3월 22일 외교, 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중단하기 시작한 후로 아직까지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으로 입국을 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해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때문에 현지에서 근무를 하는 한국인들의 직계가족 그리고 누구보다 베트남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부모님들의 경우 걱정으로 인해 자녀를 만나러 가보고 싶지만 베트남으로 입국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현지에서 근무 혹은 학업을 하고 있는 가족에게 언제 다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일단 한국으로 귀국을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관계적 심리와 현재의 상황을 이용해 현재 몇몇의 사기꾼들이 그들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말한 가족이 걱정되어 베트남에 한번 다녀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경우 인터넷에 있는 베트남 관련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나 페이스북 그리고 베트남 교민들의 단체 카톡방을 통해 문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평소에 그 커뮤니티에 별로 광고나 활동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1대1 쪽 지나 카톡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자기가 베트남에서 여행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베트남에 있는 한인 여행사들 몇 개가 연합을 하여 그곳에 가입을 한한 한 사람 중 누군가가 베트남의 고위층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고위층을 통해 편법으로 외교나 공무 목적으로 베트남에 들어오는 사람과 삼성을 비롯하여 한국 대기업의 기술직들이 들어오는 전세기에 남는 자리가 있으니 그곳에 함께 탑승하여 입국을 하는 것이라 뻥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선착순으로 곧 마감될 것이라는 말을 더하여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따로 확인을 해볼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치는 사람의 카톡 프로필은 포토샵으로 작업하여 만든 명함으로 걸어놓고 회사의 이름은 대한항공이나 베트남항공 등 이름 있는 항공사의 이름을 섞어서 코리아 에어 투어라든지 베트남 에어라인 포스 등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입국을 희망하여 상담을 받는 사람이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보고자 하거나 포탈에서 검색을 할수있게 신생여행사 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회사 이름을 바꾸었다고 미리 말을 흘려놓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와 회사 이름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바꿨다는 건지 그 전에 회사 이름이 혹시 코로나 투어? 썬텐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려면 일단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입금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사자 국제전화로 전화통화도 했고 카톡으로도 대화를 나누었기에 증거가 남아있는 상태라 사기를 쳤다가는 바로 고소를 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유심집은 그냥 길거리에서 5천원이면 아무런 본인인증 없이 구입이 가능하고 그 번호로 카카오톡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카톡 대화 내용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봤자 사기꾼인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일단 여행사나 항공대행사의 경우 공식적인 베트남 정부의 허가 없이 그들이 연합하여 전세계의 일반인을 태울 수도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치민 한인회와 코참에서 입국 희망자를 조사 후 베트남 정부의 입국 허가 건의에 들어간 상태이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인회나 한국 영대사관 그리고 코참 등과 같은 공식적인 단체가 아닌 개인 혹은 몇 개의 개인회사가 연합하여 베트남 정부의 권위는 불가능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후 이것과 동일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잊지도 않은 여행사를 사칭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기 사례가 발생하면 제가 다시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론화를 할 예정이지만 제가 사건을 파악 후 영상을 올리기까지 그 사이 시간차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행사든 어떠한 단체든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1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무실 주소를 물어본 뒤 핸드폰에 있는 구글 지도 어플을 켜고 그 주소지를 복사 붙여넣기로 하여 구글 지도에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상에 그 사람이 말한 이름의 여행사가 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 후 구글 지도 업체 정보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2차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통과되었다 하여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 구글 지도에 업체를 등록하는 것은 특별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가 등록을 할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직접 연락 후 번거롭더라도 직접 그곳을 방문을 하여 그 사무실 문 앞이나 근처 카페가 아닌 사무실 안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선착순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섣불리 계약금을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특별입국의 경우 어느 한사자가 가족들 사인 모두 해서 170만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 사인의 한국 베트남 입국 비용은 저가항공이라고 해도 1인편도 직항 기준 최저 51만원 시작입니다. 4인이면 200만원이 넘는데 여기에 2주간의 격리비용인 1인당 200만원 정도까지 더하게 되면 1 천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1 천만원이 드는 것을 170만원으로 싸게 제시를 하는 것도 이상하죠. 물론 사자들은 그에 대한 이유야 충분히 가져다 붙일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남는 자리에 끼어넣는 거라 자기들 입장에서는 몇만원만 받아도 이익 아니겠냐. 그렇지만 출입국관리소와 정부 관계자에게 줘야 할 뒷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 빼고 우리가 그냥 인건비 정도만 챙기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시국에 가족들과 떨어져 걱정되는 국민들이 안타까워서 그냥 그런 분들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종류의 핑계 등 가져다 붙이면 다끼어맞출수 있는 핑계를 댑니다. 안 그래도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은 이 마당에 이런 사람들의 가족애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사자들에게만큼은 절대 속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 겠습니다